much more. still 그래요. still. 뭐뭐 뭐야. 뭐. 자,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긍정문. Positive statement. 어? positive statement. 긍정문이 나와주고 나서, 긍정문에는 이걸 써. much more 또는 still more 하고 뭐뭐뭐 뭐, 뭐 나와요. 그럼 뜻은 뭐예요? 뭐뭐좀 말할 것도 없이. 긍정적인 것이죠. 됐죠 음, 예문 좀 있다. 다시 부정문이 나오면 뭘 써줄까? 이게 부정문이 나오면 부정의 의미가 나오면 그때는 much less나 아니면 still less가 나옵니다. much less, still less, 뭐뭐 뭐가 나와요. 이때는 뭐야? 머뭐는 커녕. 머뭐는 커녕. 부정적인 어감이죠? 그럼 하물미와 집어넣어서 없어요. 하물미와 머뭐는 커녕. 하물미와 머뭐는 커녕. 됐지? 자, 이러면 타자는 타자는 뭐라 할수 있다? speak French. 어? 부도로 밟지 않아요. 불할줄 알아요 Much more Much more English 학습해맞요 너희들 해야돼 앞에 긍정문고 확인했어 어, 타자는 불을 할줄 할 압니다. 어, 영어는 물론이고 영어는 말할 것 없이 그 다음에 타자는 거꾸로 가면 돼요 a n speak Uh, English. 헨트. 아, uh, 타자는 영어를 할줄 몰라요. 영어를 할줄은 음.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뭘뭐 쓴다고요? Watchless. 스틸레스. 써주고, French. 이런 식으로 써주죠. 됐잖아. 워너머리스 커면 돼. 타자는 영어를 할줄 몰라요. 부정도 음. 이겨? 응? 워머 뭐 커녕? 야, 불어는 뭐 커녕. 알겠어? 한글에 아, 불어는 뭐 커녕. 이해 되지? 그래서 긍정과 부정으로 쓰인다는 차이점을 꼭 알고서 들어가는 게 좋고 앞으로 이제 멋지모나 머치레스가 뒤에 이렇게 긍정문 부정문 뒤에 끝맞치고어 부가적으로 쓰인다면 그때는 아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요 H는.